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사전에 앞서 강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요새 챗 GPT가 유행하고 계신 건다 아시나요? 어, 인공지능으로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러 가지 그 GPT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여기 포 프론트 챗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런 사이트를 하나 알려줄 겁니다. 자, 포 프론트 챗이라고 검색하시고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하나 나올 건데 자 여기에 뭐 저는 회원가입을 구글 아이디로 해놨었거든요. 예, 그걸로 하시면 되고 혹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여기 사인업 부분 들어가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어, 이 서비스를 쓸 때는요 구글 크롬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질문하는 부분이 아래쪽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들 어, 캐릭터 같은 것도 고를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gpt 모델을 3.0 으로 할 거냐 아, 3.5 로할 거냐 4.0 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고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페르소나 부분 같은 것도 고를 수 있는데 뭐 이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 3.5 정도 세팅을 해놓고 쓰셔도 되고 4로 해놓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테스트할 때 3.5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이채 GPT 그러니까 뭐 통상 그냥 GPT라고 부를게요. GPT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저희 아들 9살 남자애거든요. 9살 남자애가 좋아할 만한 동화책을 하나 써 달라고 요청을 할 건데 얘가 얼마나 제 말을 잘 들어주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화를 이제 쭉 쓰고 난 다음에 그 원고를 이제 한글로 바꿔서 그거를 다시 브루에 넣은 다음에 브루에서 이제 영상의 화면이 필요하겠죠. 화면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나레이션도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과정은 조금 길어서 중간중간에 조금 지루하다 싶으시면요. 스킵을 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질문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 9살 한글로 넣어도 됩니다. 남자, 아이가 좋아할 모험 소설을 작성해줘.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쉼표를 적어도 되고 마침표를 적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마침표를 하나 적었고요. 어, 소설에 소설의 주인공은 해적 착한 선량한 해적 선장이고 보물을 찾기 위해 어, 온갖 고생을 다하고 결국은 엄청난 보물을 찾아서 선원들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스토리야 뭐 이런식으로 엔터를 딱 치면 자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얘가 뭐 이런식으로 써주네요 자뭐 이런식으로 짧게 써주죠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좀긴 내용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질문을 바꿔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밑에다가, 음, 되게 짧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뭐한 다섯 살 정도 애들이 볼만한 내용인 것같고요 어, 해적, 선장, 조언의 모험, 이야기를 전체 총열 개의 챕터로 주제를 챕터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줘. 자 그러면 각 챕터마다 이렇게 주제를 이야기의 요약본을 이렇게 주, 적어주거든요 자 그러면 요건 그냥 요약본일 뿐이잖아요 그죠? 자 됐어요 저, 요게 학습시켜 나가는 내용인데 요런 주제를 하나 던졌잖아요 여기서 답변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조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이 조금 더 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챕터로 따로 적어달라고 했죠. 그럼 얘는 저하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 계속 해적선장 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학습이라고 하거든요. 자, 학습이 됐으면, 자, 챕터 1이 너무 짧잖아요. 어, 그러면 챕터 1에 대해서 천자, 500자로 할까요? 천자 정도로 합시다. 천자 정도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줘. 이렇게 또 적어요. 자, 그러면 요만큼만 쓰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만 쓰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챕터 2도 작성 해줘 자, 제가 천자로 요약해 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제가 앞에 천자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분량 정도를 또 적어 줍니다. 자, 그러면 또 챕터 3도 작성 해줘 자 사람한테 부탁하듯이 이렇게 알아서 다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어,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요 GPT를 좀 제법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요령을 이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적어 나가면 챕터 1까지 쓸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발췌를 해놓는 거죠. 자, 이 발췌한 내용들을요. 어, 저는 지금 정리를 조금 해놨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번에 제가 영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 만들어놨었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거를 쭉쭉쭉쭉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만큼 일단 제가 복사를 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어, 인트로의 개념 같은 거죠.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려주는 건데 일단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뭐 메모장 같은데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데 있죠? 거기다가 일단은 붙여넣을게요. 자 메모장을 붙여넣고 자이런식으로 단락을 좀 나눴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추가로 조금 더 뭔가 내용을 적어줄게요. 제 아들 이름이 로안이거든요. 로안아 자 여기 제 말을 좀 적을게요. 아빠가 어, 재미있는 해적 선장 존 이야기를 들려줄게.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가 될거야. 중간에 무서운 부분도 좀 나올건데 나 용기있게 다 들어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이한테 들려주는 동화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아빠가 아이한테 들려주는 동화 물론 아빠가 다 적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이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조금 재미있 이렇게 적읍시다. 음, 이게 이제 요약본이잖아요. 음, 재미있었다면, 이제 아빠가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야. 조금 집중하고 더 들어보자 뭐 이런식으로 적었어요 자 그리고 이 밑에다가 챕터 1 부터 챕터 10 까지를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계속 넣어가면서 내용을 뽑아 냈을 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첫번째 이야기 이런식으로 붙여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죠. 자, 연결고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적으시면 되고요. 요만큼을 또 복사를 합니다. 붙여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원고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일단은 저장을 좀 해놓고요. 날라가면 안 되니까. 자, 덜덜덜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소스를 뽑아냈죠. 그러면 다시 부르러 갈 거예요. 자, 부르러 간 다음에 이건 저번 강의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으니까, 자,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텍스트를 비디오로 만들기를 눌러요. 자, 그리고 영상의 주제를 닮은 제목을 짧게 넣어주세요. 하는데 해적선장, 아까 이름이 로니였나요? 조니였나요? 조니였죠. 조니. 용감한 보물 찾기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영상 유형은뭐 동화 이야기로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AI가 글쓰기를 하면 3천자 이내로 지금 이브루에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번에 한번 했었고 이번에는 제가 영상을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3천자 이내로만 여러분들이 붙여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만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붙여줍니다 자 삼천자가 좀 안됐죠 자, 여기다가 더 내용을 넣을게요 자 이거는 저는 짧게 짧게 짧게 뽑아 가지고 토막 토막 토막의 영상을 다시 이어서 캣컷에서 이어 붙이는게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양이 좀 많아지면 손댈 부분도 좀 많아지고 자 일단은 요까지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삼천자가 이렇게 하다보면 넘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짧게 짧게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영상은 유튜브로 뽑아낼 16대9 비율로 뽑아낼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은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눌러가지고 위에 부분 점색에 있죠. 자, 자동으로 배경음악 넣기 필요하시다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내가 따로 넣을 거다 하면 체크를 풀면 됩니다. AI 목소리 자동 생성 하시면 되고 이미지 자동 생성은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색상 톤도 여러분들이 어, 좋은 대로 고르셔도 되고 안 고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어떻게 할 거냐를 고를 수 있는데 뭐 아이가 좋아할 만한 느낌으로 하면 되겠죠 저는 이제 일러스트 느낌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이게 동화책 느낌이라면 수채화나 유화 이런 느낌으로 해도 될 거예요 자 저는 그냥 유화를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자 유화를 고르고 자 여기서 다음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추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추천 말고 전체에 들어가서 한국어, 남성, 여성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목소리는 뭐 중년이나 청년, 아빠니까 그냥 이걸로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번씩 들어볼 거예요. 쉽고 편한, 쉽고,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불우와 함께 해요. 추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우 저는 상상의 동물이 출연했다는 제보를 받고, 철학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학문이지만, 뭐 사회, 정치, 정치, 윤리, 과학, 게. 신앙 뭐등 AI가 다양한 편한 분야와 편한 연, 되고, 아까 저처럼 이렇게 골라 가지고.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부루와 함께,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브루와 함께,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브루와 함께,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브루와 함께,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브루와 함께, 쉽고 편한, 쉽고 편한, 영...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한 영상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브루와 함께해요.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브루 부루...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브루와 함께해요. 테스하고 완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골랐던 유화 느낌으로 저런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작성한 인공지능이 만들어 준 소스로 지금 얘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웃음> 자, 챗이 GPT나 GPT 종류를 쓰게 되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 글들이 있죠. 이 글들이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 문어체로 작성을 해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돼요. 그러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도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계속 적어주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 챕터 3까지만 하고 내용이 다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루가 돌아가는 동안에 챕터 4도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이제 이어나가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챕터 4, 5, 6 나머지 다 써줘. 이런 식으로 안 하느냐 하면, 어, 하다가 중간에 이게 툭 끊기는 경우가 가끔은 생각, 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내용을 써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되구요. 지금 부루가 열심히 동작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보면 이미 다 나왔어요. 이 유화 느낌으로 제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유화 느낌으로 만들어놨고 이런 결과물이 쭉 나왔는데 자 앞에서부터 플레이를 하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플레이 노 하나 아빠가 재미있는 해적선장 존 이야기를 들려줄게.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가 될 거야. 중간에 무서운 부분도 좀 나올 건데 용기있게 다 들어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 해적선장 존은 선량한 마음을 가진 해적으로 그의 선원들은 그를 존경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전설 속의 보물을 찾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를... 자, 특별히 오탈자 같은 것도 없고요. 특별히 오탈자가 없죠? 우리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걸 영어 동화, 동화책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 영어 동화책을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자막 부분에 들어가서 자, 번역 자막 추가를 눌러주시고 번역하기를 한번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언어로도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번역하기를 눌러주면 또 번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도 이 한글 자막이 들어간 거에 타이밍에 딱 맞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읽는데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로하나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로한이라고 안돼 있고 로하나라고 돼 있죠.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살짝살짝 살짝 뭐 지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막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서식에 들어가시면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읽기 편한 식으로 바꿔 주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한글 자막이 굳이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언어 자막 표시 부분 있죠 여기를 이제 켜고 끄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세팅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러면 여기에 일단락에서 이만큼의 내용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내보내기를 일단 해요. 자 그러면 영상 파일 그 다음에 자막 파일까지 따로 뽑아내는 기능도 다 있다고 했고요. 영상 파일에 자막이 필요 없다면 이 번역 자막 표시라든지 기목 자막 표시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꺼도 얘를 내보내기 할때이 자막 파일을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릴 때는 이걸 이용을 하셔도 될 거고 영상에 그냥 붙여서 나 유튜브 같은데 안 올리고 애한테 바로 보여주고 싶다. 내 폰에 저장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켜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애한테 만약에 영어 공부를 만약에 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기본 자막 표시를 꺼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개를 다 틀어놓고 만들어 볼게요. 자 내보내기를 눌러요. 영상 파일을 누르고 자, 여기에 뭐 특별하게 만질 건 없고요. 내보내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과정들을 영상 하나로 이렇게 내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바탕화면 위치를 해서 자,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파일명을 제가 따로 적진 않아서 지금 영상 1이라고 이름이 적혀있네요. 자, 이 과정을 조금 기다려주면 되겠죠. 좀 기다려주고 자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뭐할 거냐면 챕터를 쭉쭉쭉쭉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자, 다 뽑아내서 밑에 붙이고 밑에 붙이고 밑에 붙이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죠. 제가 두 번째 이야기까지 뽑아놨으니까 자, 여기서도 다시 GPT 들어가서 아까 3, 3 붙였잖아요. 자, 3은 자, 요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만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요약본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할 거다, 그게 내용이고, 이거 결론이잖아요, 그죠? 이챕터의 이 이제 요약본인데, 요것들이 필요 없다면, 자, 생, 생략하고, 또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챕터 뭐 시작합니다, 요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 요런 내용들 그냥 바로 쓰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맥락이 좀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아까 전에 뭐 그려집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4, 챕터 4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자, 요만큼을 제가 다시 복사를 일단 은 해놓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놓고 그리고 이런 것도 단락이 보이시면 단락을 다 끊어놓으시는 게부루한테 넣기에 조금 편해지거든요. 단락들을 조금 끊어놓으시면 될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길 겁니다. 하다고 보면 그 노하우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처음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뭐 간단하게 에세이라든지 시를 써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부후해서 어떤 식으로 얘를 던지면 만들기 쉬워할까 이런 것들도 조금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긴 내용들을 만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뭐딱안 맞아 떨어지는 것도 조금 있어서 뭐 여기 이 챕터에 이 단락에 14번 단락에 요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 교체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바꿔가면서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챗 GPT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브루를 통해서 영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이 GPT에도 뭐 미드전이라든지 다른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어, 이미지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갑자기 생뚱맞게, 챕터 4에 딱 맞는, 어, 유화 이미지를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한번 멘트를 날려볼게요. 얘가 알아듣는가 봅시다. 저는 요걸 뽑아낼 때 미드전 이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을 어, 이미지를 만들어 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죠 자 이미지를 그리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고 사람한테 맡겨라 라고 하는데 여기 말고 다른데서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요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어 새로운 챕터를 하나 더 여시거나 해서 이게 gpt 4도 있었잖아요 그걸로 했을 때 만약에 가능할까? 응. 한번 또 물어볼게요 GPT 4로 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멋진 해적 선장 이야기의 책 표지를 그려줘 유화 느낌으로 또 그림 못그린다 하겠죠 <웃음> 요거는 GPT, 챗 GPT 계열들은요 전부 다 이제 채팅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뽑아낼 수 있는 뭐 이런 거는 없고요 자기가 최대한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대답을 다 해주네요 어떤 식으로 그려라라고 해주고 <웃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어 제가 영상을 다루는 이제 콘텐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곁다리식으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요 기능 중에서 미드전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제가 몇번 테스트를 해본 미드전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제 구글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을 했거든요. 요게 최근에 그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지불 정책이 있죠. 뭐한 달에 8달러부터 시작해서 48달러까지 내고 뭐쓸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사용을 안 했는데 요걸 이용해 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만들어냈던 어떤 사진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만들어 봤었거든요 예, 그 만들면서 뭐 요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해적선 이미지 좀 그려달라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주문을 해서 받아놨거든요 필요하다면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눌러 가지고 세이브 하면 됩니다 요것도 전부 다 인공지능이 다 그려준거지 이제 제가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려달라 하고 계속 채팅을 해 가지고 얘를 만들어냈거든요.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미드전이라는걸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요거 사용하는 방법, 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낼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그려내는지에 대한 것들이 쭉 설명이 다 나와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그려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이렇게 설명 어떻게 써라 라는 것도 쭉 있는데 지금 이제 돈 내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네요. <웃음> 좀 마음에 안드는데 하여튼 이런 서비스도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다른 유튜버들이 설명한 것들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브루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 내보내기가 그동안에 끝났거든요. 자, 폴드 한번 열어서 확인해보면 방금 만들어낸 게 이거죠. 네, 더블클릭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나 아빠가 재미있는 해적선장 존 이야기를 들려줄게.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가 될 거야. 자, 이렇게 하나의 인트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파일에 가가지고, 새로 만들기 또 눌러주고, 텍스트 비디오 만들기, 그 다음 기존에 있던 거좀 저장 좀 할게요. 저장하고, 자, 텍스트 비디오 만들기 또 눌러주고요. 그리고 요 주제 같은 거안 적어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대본만 적어놓으면 되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내용에 해당하는 거 챕터 1, 2, 3, 4의 내용이었거든요. 자,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채워졌죠? 자, 다시 넘어가고 제목 그냥 해적선장 존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 아까고다 통일시키는 게 우리 유화를 냈잖아요. 어, 요런 것들이 매번 바뀌지 않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눌러주고 아까 전에 우리 박춘배 선생님. 쉽고 읽었으면, 편한 영상 편집기 부루와 함께 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이 여러 개가 쌓이겠죠? 이 여러 개가 쌓인 것들을 이어붙일 거잖아요. 만약에 이 부루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글자의 제한이 없었다면, 한방에 그냥 다 처리를 해도 될 건데 얘는 3천자 기준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좀 내용이 길다면 짧게 짧게 짧게 끊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얘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한번에 이제 쭉 넣는 것보다 단락을 끊어가면서 어, 넣어주는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됐어요 자 챕터 1부터 쭉또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조금 되고 있죠 어, 이런식으로 자 아까하고 똑같이 한번 또해 볼게요 아까 자막을 넣었으니까 여기에 자막에 가서 자 자막 표시 번역 자막 추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요거 제가 지금 지워 야 되는데 하나 안 지운 게 있네요 어, 챕터 위 1번에 해적선장종과 그의 선원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라고 전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제가 아까 안 지웠거든요. 여기 선택하고 이거 통째로 날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딜리트 해서 없애주면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처음이 됐죠. 쭉 들어가고 또 버릴 부분이 없나 봅시다. 뭐 그려집니다. 라는 말이 있었던 것들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챕터2를 설명하는 내용. 아 여기 있죠.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런데 요거 하다보면 자막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런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엔터를 한번 빵 쳐요. 그럼 요걸 쪼갭니다. 쪼개서 하나, 두 개로 쪼개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쭉 보다 보면 자막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는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요거 읽는데도 좀안 좋고 화면을 보기도안 좋으니까 자, 여기에 엔터 한번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엔터 한번 끊고 이것도 좀 많죠? 이렇게 끊고 이거는 번역된 부분들이 좀 많은데 여기서 끊을게요. 자, 번역을 하면서 이 내용이 조금 글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음, 한국어에 맞춰가지고 그냥 끊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끊어도 장면이 넘어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음,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세우며 까지 끊고 실수했다. 그러면 컨트롤 Z 누르고 여기서 끊어주고 자, 뭐 이거 다안 해도 되겠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 겁니다. 자, 지금은 뭐 동화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한 전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어, 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내가 손 하나 깠다 가나고, 어, 사실 손 하나 깠다 가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동화책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화책은 사실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구가 조금 적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음, 동화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무슨 정치적인 어떤 견해, 뭐 어떤 과학적인 것들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 GPT를 통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거는 얘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도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다른 원고들 온라인상에 보면 이때까지 20년 넘게 인터넷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온갖 종류의 원고들이 인터넷에 산재돼 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써놨던 웹 문서들이 그걸 기준으로 얘를 적당하게 가져와가지고 섞어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 원천 소스가 오류가 있으면 얘도 그게 오류인지 아닌지 100%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면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에 만약에 새로운 채팅 하나 열어가지고 제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이유를 500자 이내로 정리해서 알려줘 그 요거는 전부 다 원고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그 우익단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걔네들이 인터넷상에 뭔가를 막 써놓은 것들이 있겠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뿐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원래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웃음>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쭉 뭔가 내용들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전에 비해서 요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근거가 있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줘서 얘도 결론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시 다당합니다 라고 결론을 냈는데 얼마 전에 GPT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면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일본 땅이라고 대답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뭔가 정확성이 필요한 근거가 필요한 내용들은 GPT를 통해서 뭔가 알아내기가 조금 애매할 때도 있긴 있다 라는 걸로 미리 알려주시고 얘가 만능이 아니다 어, 여기서 나온 답들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원천 데이터가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되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좀 안전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허구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더라도 뭐별 문제가 없는 것들 뭐 좋은 귀신이었다. 뭐 이렇게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웃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것도 내보내기를 해서 자, 내보내기 한번더 할게요. 자, 그러면 파일을 쭉 얘가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영상 두 번째 영상 뽑아내고 요거를 이제 합쳐서 하나로 붙이는 것들은 어, 캐컷을 이용을 할 거예요 캐컷에서 더 이상 이가뭐 편집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컷에는 효과음을 넣는 기능들도 있을 것이고요 화면 색감을 보정하는 기능들도 있고 목소리를 변조하는 기능들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자, 캐컷을 열고 자, 지금 챕터 2, 1부터 4까지는 만들어지는 중이고 전체 요약고은다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가져오기 해서 자, 아까 전에 영상 1번 만들어놨죠? 자, 요거를 가져다와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나왔죠? 예, 두번째 이제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면 계속 이어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색감을 조금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필터나 조정 기능 같은 거 이용하면 여기 레이어드된 조정 기능이 발생하잖아요? 예, 요거를 꺼내가지고 자요 색감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색 온도도 조금 더놀이끼리하게 만들어 줘 보고 색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조금 바꿔 줄 수가 있겠죠 채도도 이런 식으로 약간 저는 낮췄어요 자 밝기 약간 올리고 대비도 약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졌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예요 좀더 집중하는 느낌 나게 비네트를 살짝 더 걸어주면 테두리가 어두워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영화처럼 시네마틱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목소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하나, 아빠가. 자, 이런 목소리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도 오디오에 들어가가지고 음성효과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더 바꿔줄 수 있죠. 와 재밌는. 말도 안 되는 목소리가 나왔고 에코, 에코도 말도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해적선장 존 이야기를 소려줄게 에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에코가 세니까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가 될 거야 중간에 무서운 부분도 좀 나올 건데 용기 있게 다 들어줄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 앞부분에만 쭉 들어가면 되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목소리 변조하는 거는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부루 지금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거의 뭐 10분 정도 남았다고 나오네요. 자, 요거 다 되는데 기다렸다가 뒤에 부분 제가 붙여서 어, 설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으로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뭐 응용만 잘하고 생각만 있으면 여러가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여기 이제 이런 제이 GPT, 인공지능 챗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사용할 수 있고 업무에 어떻게 이용을 해먹고 심지어는 프로그래밍도 자동으로 하고 여러가지 활용 방안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어, 저도 사실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부는 제가 책을 GP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뭐 심지어는 유튜브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아직까지 뭐 배우는 입장이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GPT를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세요 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해를 하고 활용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한번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영상 분야에서는 뭐제 영상을 보고 배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더 이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더 해박하시고 지식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분들은 또 영상을 또 열심히 배워가지고 컨텐츠를 더 좋은 걸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유튜브 통해 가지고 GPT나 뭐 미드전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을 보고 있는데 뭐 설명을 잘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막혔는데 뭐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질문을 했는데 답도 없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조회수 때문에 그런 영상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뭐 AS를 안 해주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바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하다가 중간에 막히고 막히고 해 가지고 뭐, 찾아낼 수 있는 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 자, 이제 다 뽑아냈거든요. 자, 완성이 됐고요 캡, 캡컷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다가 두 번째 거, 미디어 가족이 자, 두 번째 거를 또 뽑아서 붙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느낌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조정 레이어 쭉 이렇게 늘려 주시면 되고요자 그리고 뒤에는 목소리 이게 보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 그리고 여기서 중간에 내용 이제 어떤 내용을 할거라고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바로 툭 넘어가지 말고 요런거는 이런거 하나 넣으면 좋겠죠 전환에 들어가 가지고 요거 비페이드 같은거 하나 딱 넣어주고 시간 한. 1. 몇초 잡아주면 조금 집중하고 더 들어보다 저는 선원들과 함께 바다 위를 항해하며 목소리가 약간 작은 것 같아요. 오디오에 가서 볼륨 살짝 더 높여주고요. 보물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까 전에 여기 에코 있죠? 이거 안 쓸게요. 쓰면 애들이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웃음> 이거 그냥 지워주시고 그냥 목소리만 살짝 높여놓겠습니다. 크게 기뻐하며 그것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기서는 뭐 약간 색감보정 하든지 요런 것 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이 상태로 내보내기 눌러서 영상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좋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하면 이제 여기서 는 합쳐주는 역할 밖에 안하는 거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기 색깔 하나 뒤덮어주는 역할 밖에 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뚝딱 하고 만들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앞서 내용들 한번 잘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동화책 하나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영상 만들어내보셨으면 제 이메일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건데 이메일말고 그냥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영상 있죠? 이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본 영상이 혹시나 있다면 인터넷에 올려주시고 링크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아, 결과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내실 능력이 됐구나. 수준으로 올라왔구나. 라고 제가 또 판단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은 손 하나 안 대고까지는 거짓말이고 손은 약간은 됐지만 거의 99%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적선, 해적선장, 조언에 대한 이야기를 동화로 만들어냈고 그 동화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GPT라는 인공지능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스, 동화책의 원고 소스를 뽑아내는 것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소스를 다시 브루에 집어넣어서 적당한 이미지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인공지능, 브루가 해주는 인공지능이었고 여러분들의 썼던 원고를 적당한 나레이션으로 입혀서 목소리로 만들어주는 것도 인공지능이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인공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영어로 자막을 달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서 영상의 소스를 달락달락별로 짧게 짧게 짧게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캣컷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의 전체적인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까지 한번 쭉다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영상을 만들 때뭐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면서 빠뜨리거나 수정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업데이트되는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도 하니까 꼭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강의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